그래서 약 2시, 1시, 35분에 이 그대로의 시침은 5시에 그대로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서 GMT 듀얼 타임을 맞추는데요 <웃음> 안녕하세요 제시지거예 소입니다 오늘은 아주 예쁘고 복잡한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12시쪽을 보시면 랑해, 운트, 죄네 독일에서 만들어진 명품 시계이고요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씩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이 시계의 이름은 랑의 원 타임 존이고요. 12시부터 보시면 1시 쪽에 날짜가 있고요. 그리고 3시 쪽을 보시면 침이 있죠. AB 있고 침이 있는데 이거는 파워 위저브 그리고 5시 쪽은 GMT 시간. 즉, 듀얼 타임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고요. 이렇게 해서 진짜 시계는 이쪽에 9시 쪽에 있는 게 진짜 시계이고, 여기서 유일하게 하나 돌아가는 게 있죠. 이 9시 쪽에 아래 조그맣게 되어 있는 이 조그만 게 이 시계의 초침입니다. 딱 보시면 이 베젤이 약간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타임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도시이고요. 24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런던 GMT 그린니츠 민타임은 이쪽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안타깝게도 없고요. 도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버튼이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위쪽 에 버튼은 날짜고요. 24에서 누르면 25, 26 아주 깔끔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이게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 베젤 쪽을 보시면 베젤 전체가 이렇게 탁탁 탁탁하고 돌아가는데요. 아주 예쁘죠? 이렇게 되어있는 시계입니다. 베젤의 사이즈는 42이고요. 두께는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약간 유선형으로 쫙 되어있는데 약 11mm입니다. 가죽밴드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랑해가 써있는데 약간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아주 좁은 점이죠.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바가 더 있는데요. 이게 시계의 가죽이 다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돌려서 있을 때꽉 했을 때 이렇게 해서 꽉 눌러지는데 이게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가죽이 다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게 할수 있는 이쪽의 바가 되어 있습니다. 18K 옐로골드이고요. 우 18K 옐로골드입니다. 우 브라운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뒤에는 아주 심플하게 되어있는데 로터가 없죠. 랑에, 운트, 쇠네. 로터가 없는데 이쪽을 돌려서 수종으로 돌리는 거고요. 먼저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면 이쪽이 위로 올라갈 건데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죠. 최대 파워 위접 시간은 약 3일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한번 시간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살짝 빼서 한 번만 빠지고요.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한번 돌리면 분이 모두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분이 돌아가고 분이 돌아갔을 때 먼저 12시 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데 위에는 AM과 PM을 나누, 나누는 건데 이렇게 있으면 오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다 왔죠. 오후 10시 11시 12시 해서 새벽 AM, 새벽 1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아래쪽은 이시계 진짜 초침입니다. 그래서 새벽 2시 30분, 이 작은 쪽으로 가시면, 이 작은 쪽은 이 옆에가 이렇게 있죠. 이게 AM과 PM을 또 나타내는 건데요. 약간 다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MT 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가장 복잡하고 약간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기능이 필요한데요. 여기를 먼저 누르고 이 크라운을 빼야 됩니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크라운을 빼고요. 뺀 상태에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같이 돌아가지만 이 누르지 않은 상태와 똑같죠. 하지만 반대로 돌렸을 때는 보시면 이 5시와 6시 사이에 맞춰져 있는데 시계는 계속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시침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짐트 시간을 예를 들어서 저게 새벽이니까요. 새벽 시간에서 이렇게 맞추고 다시 놓으면 이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약 2시 1시 35분에 이 그대로의 시침은 5시에 그대로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서 GMT 듀얼 타임을 맞추는데요. 이렇게 다른 시계에 비해서 약간 더 복잡하고 음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이 되어있습니다. 뒤를 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터가 없고요. 이쪽을 보시면 아주 예쁘게 인그레이빙이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레귤레이터가 이렇게 돌아가고요. 여러가지 주얼이 있고 랑해 운트 죄네 여러가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랑해 운트 죄네 랑해 원 타임존 시계를 복잡하지만 한번 알아봤습니다. 짠!